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3, 4위 결정전 이제 치러지게 되겠고요. 네, 아 앞서 마스터 네 우파. 마스터 마이너 예스. 어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네. 앞서 이두 팀이 이제 결선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봤을 때 이번 3, 4위전도 엄청 치열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백간두 분이 예측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어... 일단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고 예측을 하죠. 네. 마스터호크입니다. 김민우, 이동윤, 박두영, 윤성수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NIS 정성조, 구봉규, 박효청, 백민규가 나오겠습니다. 음. 어, 저는 네. 좀마스터호크좀 승리를 점쳐봅니다. 네. 네. 이제 NIS가 방금 막 경기가 끝나서 체력적으로 아, 많이 체력적으로 패널티가 네. 체력적으로 페피티가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스터호크이 보다 이제 이동윤 선수가 뭐 센터 치고 그렇게 큰 키는 아닙니다만 이제 내외곽을 좀 넘나들면서 좀 단단한 어좀 버티는 수비가 좋아요. 네. 그래서 이좀 조직력에 그 맞서 오기 저는 이기지 않을까 예상을 음. 봅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를 하던 도중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압박감을 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해주셨는데 아, 네, 오늘 또 해설하는 거 압박감 좀 없으신가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웃음> 저는 그냥 사실 관중의 입장에서 옆에서 약간 리액션을 하고 그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 부담감은 크지 않아요. 음 그렇군요. 아이김영 기자도 아까 몰입해서 막 보시면서 어, 굉장히 재밌게 보시던데 지금까지 네. 좀 경기 어떠세요? 어, 확실히 저희가 이제 판교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네. 어이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확실히 농구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서 훨씬 좋고요 음. 아쉽다면 은 저희가 또 아프리카TV의 꽃은 채팅창 아니겠습니까? 아, 아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소통하는 묘미가 뮤비가... 있는데 네. 네. 네. 그 네. 부분은 충족되지 못해 정말 아쉬운 그 부분이니다 경기 보고 계시는 우리 형들과 같이 이제 소통을 바로바로 바로 <웃음> 못하는 게좀 아쉽네요 아, 네. 아, 우리 물수 오빠들 네, 저는,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TV 뭐 <웃음> BJ가 아니기 때문에 아, 네. 두 분의 이채팅창에있는 속도 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채팅이 엄청 많이 올라오면 보기 힘들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근데 저는 살짝 원래 난독, 난독증이 경미하게 좀 있거든요. 실제로 <웃음> 네. 저는 그거를 치료를 받았어요. 어. 네. 그래가지고 그런지 그렇게 빨리 빨리 입지는 못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양 팀의 아 경기. 아 오. 오, 오, 오 출발했습니다. 지금 또 카메라한테 한부 아 인사를. 네. 네. 아, 모니터가 인사했네요. 하이파이. 오. 또주일 쌤의 또 액션이. <웃음> 네. 맞아요. 좋습니다. 아, 조심하러는 아 액션. 네. 이게 현장 중계의 묘미죠. 아 줄쌤 이제 이 웃지 말라고 <웃음> 하시네요. <웃음> 예,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네. 자 NIS 아직 양팀 첫 번이 터지지 않은 가운데. 그렇죠. 매각에서. 와 NIS 선수들 진짜 수행. 힘들 텐데. 아, 네, 그러니까요. 아, 아깝습니다. 아, 와, 자 마토우를 넘겨주니다 네. 자 마토우. 아 경기 초반부터 양팀 선수들. 에너지 레벨 높이고 있습니다. 골및 아 들어갑니다. 아첫 번째 득점 아 마스터우. 마스터 네. 좋습니다. 아 마스터우의 마스터 윤성수 선수죠. 네. NIS. n 스 s 아, 아, 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음. 패스 선택 들어가지 아 않았고요. 아 자, 다시 한번 마스터우. 패스 선택. 아이고. 불 발. 아 지금 확실히 NIS 선수들이 힘이 들다 보니까 어 좀. 전... 플레이 자체가 지금 정돈되지 않은 음, 어, 네, 마음이 조급한 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 방금 전에 경기를 끝내고 음. 왔기 때문에 아, 얼마나 체력적으로 힘이 들까요. 그렇죠. 자 마스터 우. 자 패스 줄 곳을 찾는데 직접. 김민우 직접 올라가요.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반칙이 선언됐어요. 양팀 선수들 정말 힘들 거예요. 뭐 네. 거의 쉰 것도 아니거든요. 음. 사실 저희가 실내에서 앉아서 중계를 하고 있는데도 덥습니다. 약간 덥거든요. 아, 네, 습니다 네, 선수를 뛰고 있어요. 땀이 비오듯하죠. 그렇죠. 않았고요. NIS 매각에서 크로스오버 이후에 안쪽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아, 누가 나온 거죠? 순식간이라서 네, 그렇죠. NIS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동현 선수. 자, 마스터. 다 선수들이 워낙 빠르니까요. 네. 이글 네. 돌면서. 아! 이게 들어갔더라면 정말 멋진 득점이 될 뻔했는데 뭐 골대가 야속하죠? 네, 도전! 아, 너무 성공합니다 아, N.I.S. 네 아, N.I.S. 아, 우리가 있습니다 네, 1대3 아, 한점 추가하는 B1 마스터 한 따라잡고 있고요 지금 뭐 이동윤 선수의 사울이 있었고요 지금 오픈샷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끄는 것 같습니다 심판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잘 모르겠는 부분도 많거든요. 바로바로 네. 네. 바로 캐치를 하시네요. 그렇죠. 패스 자, 막혔습니다 마서우. 아, 네. 손이 닿았습니다. 아, 네. 기쁨의 표요인가요어 그렇죠. 선수들은 이렇게 포요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또 끌어올리는 어, 또 거죠. 성이라고도볼수 아. 있습니다. 네. 예. 아, 맹수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자마터우스 빙글 돌면서 아, 들어가지 아, 않았고요. 아깠습니다. 골밑 김민득점 세번 반에서 네 윤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에나이스 메곽 롱슛 실패합니다. 네 바운스 두명 사이 아아 성공시키는 아 김민우. 아이고 지금 주일 쌤이 계속 앉았떠있 같다. 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가 아, 지금... 맞은 게 아니라 그렇죠. 다행이다. 제작진 분들이 장비가 맞을 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지세요. <웃음> 아, 제작진은 걱정하시네 그렇죠. 내 네, 장비가 비싸니까요. 아, 그렇죠. 한번 네. 장비, 장비 정도면은 제가 산 별풍선 한 별풍선 한5만개 넘나요? 네.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을 거 같아요. 아 일반 BJ 일반 BJ가 환급하는 기준. 오. 어. 제 옆에 BJ 훈드 아니시 할까봐 <웃음> 별 풍선으로 계산하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 네, 리까 계산 어디죠? 그렇죠. 예. 자 마스터 외곽 페트플레이 네. 스크린. 스크린 이용해서 빠지면서 아 반칙 선로됐어요와 치열합니다 진짜. 네. 와이 경기도 치열합니다. 네, 어, 정말 치열하네요. 아, 지금 잠깐 주일쌤 자리를 비우셨네요. 좀 화장실을 가시는 것 같고요. <웃음> <웃음> 또 우리 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네. 예, 그나마 알려 드립니다. 자, 마스코 2점. 2점. 몸 불발. 리바운드 이후에 아, 리버스 레이어. 아, 아, 들어가는 아, 이동윤. 자, NIS. NIS 넣습니다. 넣습니다. 따라갑니다. NIS. NIS. 한점수가합니다5대 아, 4. 차분이. 마스터욱이 2점 들어가지 음. 않았고요. 이어받아서 아. 림통과 어. 지금 마스터 전체적으로 마스터욱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점수도 앞서가고 있죠. 네네. 자윤성수 스텝백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n i s 이제 <웃음> 아니다 뭔가 말하려고 한것 같네요. <웃음>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선수 이름을 찾다가. 그렇죠. 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아, 맞습니다. 네. 두점 추가합니다. NIS 아, 6대 아, 6. 어, 네. 아, 오, 어째요. 어. 와우, 아, NIS... 기둥에 박았어요. 어떡하면 좋죠? 네. 부상이 심하지 않았어요 오늘 좋겠어요. 저 기둥이 네. 참 눈치가 없네요. 아, 그렇죠. 아, 저기 서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계속 기둥에 아, 그렇죠. 공간이 있습니다. 아, 이 눈치 있게 피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기둥이. 아하. 아, 빨리 나아줬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NIS 선수들이 참 많이 힘들 텐데 음. 몸을 아끼지 않는 어, 저런 헛슬 플레이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아, 근데 저는 저 지금 땀을 닦는 저... 소리가 정말 사실 조금 소름이 돋네요, <웃음> 어, 삑삑 소리가 네, 코트에서 이 삐빅 소리가 많이 나죠 근데 선수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함니까네 와! 들어갑니다, 한점 추가 이동윤의 득점 와, 에나이 l 그러니까 지금 리바운드를 마스웍이잘 잡아요 네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또 이긴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두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이후에 들어갑니다 아. 마스터군사이점또 득점합니다. 네. 자, NIS. NIS 왼손으로 득점! 아 어려운 슛을 또 손동시켰네요. 아, 와우. 체력적으로 힘든 와중에도 차분히 따라잡고 있는 와우. NIS. 네. 이 NIS 선수들이 그 볼에 대한 집중력이 참 어,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네. 음. 예. 네, 체력적으로 더 힘든 상황은 NIS인데 지금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경기 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잠깐 타임으로 좀 끊어가고요. 네. 어이또 3대상 농구는 선수들이 직접 타임을 이렇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자 맞서오게 또 이동윤 선수 어, 항상 보면은 리더십이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선수들에게 지시도 하고요. 네 코트 안에서도 이제 뭐 리바운드라든지 좀 굳은 일도 잘해주고요. 네두 분은 어떻게 리더십이 좀 있으신 편이, 편이신가요? 저는 조금 나서서 뭔가 리드를 많이 하는 편이요. 어, 조장 같은 거 많이 해보고 어. 그런 타입이었어요. 결국에는 조장이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조별 <웃음> <웃음> 과제라. 그렇죠. 그근데 그렇죠. <웃음> 아, 아. 선수들 하나같이 무릎 보호대를 차고 계시는데 그동안의 네. 노력이 오늘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맞아요. 또 부상 방지를 위해서 이 무릎 보호대를 음. 차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또 부상 당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네. 예. 또 NISN은 사실 정성조 선수가 상당히 좀 주목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보시면 좋을 선수죠. 네. 네. 들어가지 아, 않았고요. 맞습니다. 골밑 아, 네. 포스터 이후에. 아 맞습니다. 아. 네, 계속해서 보면은 마스 옥쪽에 볼이 떨어져요. 음 예. 그러니까요. 오! 아, 바스켓 바스켓 컷. 고래, 고래의 주도권을 약간 마스터옥 쪽에서 요즘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박두영 선수의 바스켓 골. 지금도 이 바스켓 카운트라고 네네. 골을 넣은 이후에 반칙을 당하면 자유투까지 주어지고 득점도 인정이 됩니다. 아, 그래서 마스터옥은 어, 기쁘겠네요. 지금. 네. <웃음> 일석이조전에. 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기쁜 상황이죠. 그렇죠. 예. <웃음> 되게 새로운 표현을 들어서 아. 신선하네요, 네. 아. 아, 그런 표현 좀 많이 해주세요. 아, 좀 노골적이지 않았나. 네, 됩니다. 아닙니다. 아, 아, 안타깝게 않았고,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 자 아. NIS의 기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아, 막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치열하네요. 아, 아, 아, 돌비러게 치열해요. 막습니다. 와, 네, 막습니다. 네. 점수가 어느 순간 멈췄어요. 그만큼 네. 양 팀의 수비가 좋다는 오우. 거죠. 마스터우기딱 2점 앞서고 있는데 네. 와 NIS 선수들도 정말 볼에 대한 집중력 투쟁 시에요. 자마스터우 윤성수의 2점 깔끔합니다. 네. 아, 그 윤성수, 윤성수. <웃음> 11점 네11대7아 NIS에서 아, 너무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NIS. NIS 그렇죠 매각에서 마스터우 다패스골및 힘으로 이동윤 외곽 빼줬습니다. 두 점! 리맞코 아, 나온 공, 와우. 다시 외곽, 와이드 오픈, 두 점! 아, 둘발. 될 때를 맞고 나왔어요. 다시! 와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와우! 불발, 다시! 삼세번, 삼세번. 삼세번. 네. 아, 3세번! 3세번! 인생은 3세번이죠? 그렇죠, 삼고철회라는 말도 있거든요. 예, 아, 삼고철회라고, 네. 여기서, 여기서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인생은 3세번인데. 그렇죠. 굉장히 교육적인 콘텐츠예요. <웃음> 오, 가슴이야. 끊깁니다. 음. 네. <웃음> 아 지금 반칙이 선언됐고요. 아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네. 아, 아 선수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간생이, 경기도 굉장히 빠르고요. 이 생겨서 가네요. 네. 음. 이게 또 저렇게 닦아줘야 미끄러지땀 때문에 코트가 지금 미끄러울 수 있거든요. 음. 그렇죠. 또 우리 심판분이 열일 하시네요. 심판도 보고 이 코트도 닦고. 네. 네. 할 일이 많으십니다. <웃음> 자마서우 어 좋은 패스. 어넘어오네요 패스가 네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네. 보이시죠? 김영현 네. 기자가 네, 네. 이렇게 패스를 하는 모습. 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아, 네네. 아, 네네. <웃음> 기자님. 패스 좀 괜찮았나요? 어, 아, 괜찮았어요. 멋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터스. 자 NIS 두점 아, 아, 들어가지 아, 않았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마스터. 마스터 이번엔 이 박두영. 롱성공해버네요 조금씩 마스터옥기 점수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따라갑니다 따라잡혀 네. 있습니다 아, 지금 양 팀이 제불 붙었어요 그렇죠 아, 골밑 파고듭니다 아, 왼솔 아, 레이어 아, 득점 예, 윤성수 아 윤성수 움직임 좋습니다 아, 네 스크린 받아서 들어갑니다 패스 연결이 아, 아 이게 보이세요 끊겼어요 마스터옥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예측을 했습니다 와 치열합니다 정말 그대로 올라가요? 롱슛 아, 아 지금 다녀왔습니다. 거의 슛 공간을 주지 않는 네와 정말 양팀 치열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들 힘이 들다 보니까 무릎을 잡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 중간중간에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숨가 빠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자 NIS 치열한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자, 반칙 선서됐어요 아 상대방의 손을 잡아주니 이렇게 그렇죠 아, 너무 아름답네요 워스 선수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격렬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음. 땀으로 지금 머리가 다 젖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오른쪽은 보니까 심판석이네요네 아, 맞아요 아, 뭔가 했는데 아까부터 궁금했거든요 <웃음> <웃음> 뭔가 테이블이 여러 개 있길래 네. 뭔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시면 파악을 아, 했어요. 네. 이 농구 중계 전문가 이 김영현 해설이 있기 때문에 아, 다 너무, 대답을 어, 해주실 저희가 겁니다.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매각 빼줬어요. 자 마스터. 두점 올라갑니다. 아 안타. 다라발 리바운드 아 이후에 오. 아 와. 자 NIS 선수들의 아쉬움을 표해봤는데 네. 칙이 선언됐어요. 아 어, 와. 많이 힘든,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안파도. 네. 지금 딱 제일 체력적으로 지칠 때죠. 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경기를 연속으로 뛴는게 네. 얼마나 부담이 되는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잘해주고 있거든요. 자유투 짧았습니다. 자 NIS. NIS 패스 약간 막혔는데 연결이 됐어요 그래도. 비하인드 백 드리블 크로스오버 화려합니다. 왼손 아, 아, 인앤아웃. 정말 매터내네요. 야오르네요. 저 골대가 무슨 합확실이있나 네. 골대가 야속하죠. 그러니까요. 아. 오! 페이드어웨이. 마속의 이동이 이동이 상당히 파워풀한 움직임이었어요.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에라예! 직접 올라갔어요. 그리고 득점. 네. 에점 가볍게 올려 놓고 온다. 그렇죠. 15대11 넉점 차. 내가빼줬습니다 어, 지금 마스크가 벗겨졌어요. 마스크 그냥 날아가 버렸네. 네. 네. 그만큼 격렬하다는 거죠. 그렇죠. 마스크가 웬만해서 벗겨지지가 않거든요. 네. 와이 정말 마스크를 쓰고 저렇게 한다는 게 아, 정말 이거 보는 것만으로 제가 다 목이 말라서 네. 아, 제가 물 마시기가 너무 미안해지네요. <웃음> 그래도 보기 마르시면 네. 드시죠. 아 아닙니다. 이따 경기 끝나고 한 모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오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입이 <웃음> 아, 네. 조금 많았지 않나요? <웃음> 저희 세명다 네. 말을 굉장히 많이 <웃음>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 네. 나중에 되면 이제 의자에 엉덩이가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못 일어날 것같아 엉덩이에 <웃음> 네. 자국이 남을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와. 그만큼 이제 두분다 열심히 중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졌습니다. 아, 네. 와! 어느새 지금 마스터욱의 17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네. NIS 이제 이 경기의 승자가 아. 이제 3위를 기다렸습니다. 차지하게 되거든요. 아! 아. 아. NIS. 네. 자, 마스터 마스터호! 안쪽. 아. 들어갑니다. 한점 추가. 자, 자, NIS. NIS. 두고 있어요. 네. 아, 자, n i s 앞막앞고있구요 네. 들어갑니다. 따라 잡습니다. 18대 12. 네, 마스터욱에게는 석점이 남아 있어요. 맥곽 관측 선언됐습니다. 아. 이제 이 경기 승리팀이 3위가 됩니다. 그리고 상금이 있어요. 이번 대회 상금이 있는데 네. 네. 3위까지밖에 없죠. 네. 안타깝게도 3위는 없습니다. 아. 3위는 50만 원의 상금. 지금 인간적으로 4위 여기서 누가 지든 간에 4위도 상금 좀 줘야 됩니다. 아, 저는 아, 솔직 예.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웃음> 아, 왜냐면 선수들 힘들게 경기 하고 네. 사실 소고기 한 점씩은 먹어야 하지 아,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야, 그러면 두 분의 출연료를 좀 나눠 주시는 건 어떤가요? 아, 저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오, 네. 네. 네. 네, 저는 사실 얼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웃음> 저도 네. 얼마가 되지 않는데. <웃음> 네. <선>, 선수분들이 좋아하실지 <웃음> 모르겠네요. 예. 막 기분 나하시지않으실가막몇이다가 네. 아, 아, 네 저희 거 받으면 예 아, 네. 아이고 아 그렇죠. 자 아, 저도 제 남동생이 이제 운동을 좀 하는 편인데, 아그 친구는 약간 어디 대회 나가지고 상을 타면은 다 고기 먹는 데 쓰더라고요. 어. <웃음> 남자 선수들이 더 많이 네.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아, 영양 그렇죠. 보충은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네 빙글 돌면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동현 선수 지금 마스크가 시들어 가렸어요. 네. 그렇죠. 아, 아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단해서! 이 점차. 넣스니아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럴 넘어갑니다. 네. 이게 안 들어가요. 그렇죠. 마스터 마지막에 이 윤성수 선수가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네. 아저골 백보드가 너무 야속합니다. 네. 아, 통티어가지 나오네요. 그렇죠. 아, 정말 이 마스크를 쓰고 아 와! 깔끔한 득점 이동윤! 와우. 한점 한 남아있어요. 와우. 끝까지 아, 해도 에너지에서 멋진 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네. 얼마 멋있는 스포츠맨십니다자 마스터우 크로스터버 이후에, 마지막, 출시될지,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NIS. 끝까지 해야죠. 롱챗. 아, 불발입니다 네, 마스터 오기. 리바운드 따내고, 이제 한점 남아있거든요. 안쪽으로, 이동윤. 아, 어, 오오. 파울, 파울. 오, 지금 경기장이 네. 지금 와! 달아올랐어요. 달아올랐어요. 네. 네. 마음적으로 막 심적으로 착착한 심정을 드리블해서 이제 네. 내셨네요 너무 타깝습니다또 승부의 네. 세계는 냉정하거든요. 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네. 자, 마서옥의 자유투. 이동윤. 아, 경기의 마무리 지습니다 아. NIS와 이동윤 선수 로 나네요. 스토크 NIS의 어떡합니까. 경기 마스터우기 승리를 가져가면서 3위를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네, 아, 사실, 사실 뭐 네. 지긴 했지만 NIS 선수들도 너무 잘 싸워줬어요. 아, 음. 그렇죠. 사실 두 경기 연속으로 뛰면서 이렇게까지 실적을 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고요. 아, 이제 결승전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네. 있어요. 아, 결승전. 네. 막상 막상 했네요. 또 네, 그렇죠. 아, 이보다 더 치열할 수 있을까요? <웃음> 아, 결승전. 아, 결승전 기대가 큽니다. 아, 맞습니다. 아, 우선 그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이 더블 포스트. 방덕원 선수와 전상용 선수의 떠포스트가 상당히 좀 강력한 팀이고 그렇이대상트 같은 경우에는 또 에이스 김준환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좀내 어, 골밑을 좀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란 말이죠. 네. 이 방덕원과 전상용이 있는 골밑을 이 김준환 선수가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보시면 아마 재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 주위에서 보겠습니다. 그 <웃음> 또 감독님이 방덕원 선수가 눈에 띈다고 하셨기 아, 때문에 아, 유종현 선수 류중현? 류종현 아, 네, 선수 네, 네, 발음이 잘 안되네요 아, 그니까 러 저분도 굉장히 피지컬 좋으시고 막상막할 것 같아요 네 뭔가 더 활용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렇죠